배우 홍은희가 훈훈한 외모의 두 아들을 홍은희 유준상 배우 홍은희가 훈훈한 외모의 두 아들을 공개했다. 홍은희는 1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아니안가에출연해 MC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즐겼다. MC 김재동이 가족사진을 공개하려 하자 홍은희는 오늘 제 얘기하러 나왔는데 남편하고 아이들 얘기해서 섭섭해요 하며 패널을 덮어버려 웃음을 자아냈다. 이어 공개된 가족사진에서 홍은희의 두 아들은 유준상을 닮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훈훈하고 귀여운 외모로 눈길을 끌었다. MC 성유리는 홍은희 유준상 부부의 둘째 민재군을 가리키며 민재는 웃는 모습이 아빠를 꼭 닮았다라고 말했다. 이에 홍은희는 입만 웃는 모습이 어색하다라며 표정을 따라해 웃음을 자아냈다. 홍은희는 2003년 3월 배우 유준상과 결혼해 슬하에두 아들을 두고 있다.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홍은희 유준상. 정말 잘 어울려. 홍은희 유준상. 행복해 보인다. 홍은희 유준상. 결혼까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. <목소리>